2020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즈 소리바다 대상 방탄소년단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조이 세 박. 자, 안녕하세요, 네, 방탄소년단입니다. 방탄소년단입니다. 아, 저반 방탄소년단입니다. 올해 2020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즈에서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됐습니다. <웃음> 네 먼저 늘 한결같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아미, 아미!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. <웃음>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저희가 빛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탕시오 피님과피키트